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케이트보드 콘텐츠는 아니고 아 혹시 몰라 스케이트보드 탈 수도 있고 이사 간지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허리디스크 때문에 그동안 이동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가기 전 집에 고대로 스쿠터가 방치되어 있어요 스쿠터가 좀 있어야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좀 다니면서 이제 보드도 좀 타고 파밭을좀 찾아다니기도 한데 스프터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아, 어, 아파트 단지에 뭐라고 들어가야지? 그냥 거래로 하고 들어가야 되나? 어? 그냥 열려있어 누가 안 옮겨가고 잘 있겠지? 이쯤인데 과연... 있어 있어 그대로 있어 어, 근데 위치가 좀 옮겨진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여기쯤에다가 여기쯤에 됐는데 누가 위치는 좀 옮겼네 아, 일단 키, 키 열쇠 열쇠를 가져다가 어? 아 역시 방전됐어 라이트는 들어오는데?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돌리면 뭔가 여기서 어. 디 해야 되는데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배터리를 꺼내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아도 이거다 준비해 왔거든요 네, 일단 충전기 내가 이것도 갖고 왔지? 이게 있어야 여기를 이제 딸수 있는데 이거 열면 어 배터리를 일단 빼긴 뺐는데 어 뭐야? 이거 떨어졌어? 어 충전기는 가져왔는데 이걸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없더라고요 이거 지하주차장에 좀돌아다니면 찾아봤는데 그래서 관리실에 일단은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충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는 걸로 다행히 여기 외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콘센트가 있어 여기서 좀 충전하면 될것 같아 꽂으면 어, 뭐 충전 중. 어 이제 좀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일단 스쿠터를 아까 그 배터리 충전하는 것 쪽에다가 옮겨놔야 될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아 시간은 항상 없어 가자 가자 아 빨리 가야 돼서 그만 충전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이렇게 분리해 와거오 다행이다 집에 가면서 시동은 안 꺼지겠지? 시동이 걸려서 다행이네 일단 짐을 바리바리 싸놓고 바람이 괜찮거나 살짝 좀 빠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가볼까 그러면 시동 최대한 안 끄는 걸로 해서 아마 이크레스타 방식 이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됐다. 가자. 이게 사실 스쿠터는 둘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동탄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파크에 잠깐 들리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스쿠터가 시동 한번 끄면 걸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못 끄겠네. 꿀구라도 가야겠다. 스쿠터를. 일단 시동 켜놓고 불안하니까 여기는 동탄실리천에 위치한 엑스게임장이에요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이사오면서 만들고 있는 거를 봤어요 발견하게 됐는데 파크가 꽤나 잘 만든 그런 느낌 일단 바닥이 너무 좋아요 부드러운 느낌 디크시오브가 너무 부드러워 처음 보고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초중급자 뭐 고급자 할거 없이 여기서 재미있게 보드탈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바닥이 일단 너무 좋아 이 파크가 괜찮게 느낀 건 두꺼운데 엄청 낮은 레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세워두면쓸 정도 되는 높이라 연습하기 진짜 너무 좋고 매뉴얼패드 같은 박스가 있어요 옆에 라인이 이제 중급 레지가 되어있긴 하지만 게이트보드뿐만 아니라 스쿠터 뭐 BMX까지 이거 다 이용하는 그런 기물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피라미드랑 박스 있고 저 끝에는 뱅크 여기에는 커터 이런식으로 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탈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대교가 햇빛을 좀 막아줄 것 같이 생겼는데 햇빛 전혀 안막아줘좀 완전 해질녘쯤 되면은 저게 햇빛을 가려줘 가지고 괜찮긴 한데 너무 짧아요 좀 타다 보면 바로 해가 져버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프론사이드 힐플립을 타면서 신발이 그냥 옆에가 다 찢어졌어 어, 신발을 새로 구매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항상 닳기 때문에, 새 신발을 사면 당연히 좋겠지만, 중고 어플, 중고 매물들 올라오는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 거기서 검색을 해서, 진짜 싼 거, 뭐 2만원에서 3만 5천원 사이 되는 스케이트보드화를 좀 구매해서 신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250 사이즈 잔호스키를 구매했는데,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 스웨이드 재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도착한 거 보니까 그냥 캔버스예요, 캔버스. 그냥 면. 양말이 빵꾸가 나니까 일단 그래도 갈아 신고 보드는 타봐야 될것 같아. 이 사람은 패션화로 신어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올라온 것 같아. 이거 2만원에 구매했어요, 2만원. 어, 뭔가 밑창이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데? 뭘 뜯어냈나? 아, 일단 사이즈는 맞아. 제자노스키 이거 신발을 좀 좋아하거든요. 발이 되게 얄쌍해 그냥 발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두꺼운 신발들이 있어 그거는 좀 뭔가 발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좀 되게 크고 둔감한 느낌? 되게 열심히 탔네 다 뜯어지고 신발은 보통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뜯어지면 블루건 같은 걸로 보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 이거 밑창이에요 밑창이 좀 많이 달면 보드 위에서 이제 아,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때 신발을 좀 바꾸는 편이에요 일단 고! 아, 시간이 많으면 이 피라미드도 연습하고 싶은데 매뉴얼 뿐만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타고 치고 빠져야돼 또 스쿠터 타고 또 집까지 또 가야돼서 테일이다뿐 자세는 이상했는데 바로 성공했네. 새 매뉴얼이 프론사이드 p 0이었다면노즈 매뉴얼이 백사이드 PT 같은 느낌. 그만큼 더 어렵고 난이도 있는 매뉴얼이에요. 그것까지 한번 하고 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앞발로 매뉴얼. 잘못 걷는 거 아니겠지? 어. 못 뽑히다니. 아, 안 돼. 긴 타는데. 너무 힘드네 <웃음> 매뉴얼도 매뉴얼이 엄청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 있는데 균형청잘 잡아야 되는 기술이어서 도, 도, 도, 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엄청 엉성한데 진짜 매뉴얼 진짜 잘하는 스케이터들 영상들 보면 매뉴얼만 해도 진짜 멋있거든요 되게 아슬아슬하고 되게 아무튼 되게 멋있어 저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그냥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인 뭐 샤빗 아니면 플립 아웃 뭐 아니면 스피나웃 이런거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난이도가 있는거 거예요 그거를 진짜 잘하는 스케이터 진짜 멋있게 하는 스케이터가 또 국내에 엄청 많거든요. 그중에 인구리라는 스케이터가 있어요. 인스타에 찾아보면 요즘에 뭐 서핑하는 것 같은데 그 피드를 보면은 매뉴얼이 좀 간혹 나와요. 매뉴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알리도 되게 당연히 멋지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매뉴얼 같은 기술을 하면서 몸의 밸런스를 또더 되게 미세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습을 하면 더 좋다. 일단은 저는 헬 매뉴얼이랑 노즈 매뉴얼 하는 정도의 스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연습. 할 때는 더 많은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플립 아웃 이라든지 스피나웃 이런거 일단 차기 탔으니까 서둘러 가야 겠어 다아 그리고 신발이 매뉴얼 몇번 했다고 벌써 이거 틀어지려고 그래 이게 지금 스웨이드여도 이 정도였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그냥 알리만 해볼까 그래서 몇번이나 몇번 했을 때 틀어지는지 그래서 스케이트보드살때 재질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이또 재질마다 도또 달라 또 이렇게 생긴 재질이어도 엄청 튼튼한게 또있더라고요보드화 중에 아니 지금 가려고 랬는데 저기 케이터가 아 가는 상황이라 말 걸기도 뭐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야겠다. <웃음> 와 근데 엄청 포스가 느껴지는데 여유로움이 엄청나. 여기서 집까지 30km인데 잘갈수 있겠죠? 오 어, 탄다 탄다. 여유로움. 어 되게 스무스. <웃음> 고글을 껴야 되는데, 이 장거리는. 잠깐 멈출까? 일단 가자. 소리가 잘안 들려. 어? 망했다. 망했네? 아, 이 고글 낀다고. 시동을 껐는데 다시 안 켜져. 어떡해. 아, 시동 끄는 게 아니었는데, 야. 어떡하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시동을 끄면 안 됐는데. 저기, 이디어 커피숍에서 한잔하면서 <웃음> 충전해야 되겠다. 배터리. 아, 미치겠네. 아, 그래도 배터리 충전기랑 툴을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다행이다. 아, 어떡하냐. 충전 될줄 알았는데 충전이 안 됐네. 아니, 이디어 들어가서 배터리 충전한다고 이거 충전기 가져온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 저기, 배터리 좀 충전해 주시겠어요? 오 시동 걸렸어 걸렸어 빨리 준비하고 가야 돼 당연히 시동 켜서 다행인데 이제 꺼먹으면 큰일이네 집에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기름도 못 넣겠네 기름은 많이 있어서 다행인데 이제 실수도 용납될 수 없어 다 가자 가자 와 5만6천을 넘었네 아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 와우 드디어 의왕평촌 와 아까 해가 쨍쨍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해가 졌네 졌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동네에는 도착했어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지금 또 명절이여가지고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와 대박 드디어 도착 어! <웃음> 잠깐만 오. 어 충전이 됐나봐 이곳은 비산 체육공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기로 해 가지고 와3 5 k m 거든요 아까 거기 오토바이를 놨던 곳 아파트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거의 3 5 k m 인데와 거의 1시간 반만에 온것 같아 스쿠터를 무사히 잘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스쿠터 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스팟도 좀 찾고 어 스케이트보드 파크도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 어 다행이네 그래서 사고 없이 무사히 와가지고 일단 핸드폰 배터리도 다 떨어졌어 그래서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무사 도착 안녕 뭐야 어 됐지? 어? 어 어? 야어 오케이 오케이